정식 박스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. 저보다 빨리 올려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.